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은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님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메뉴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고객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어떤 어떤 물건에 대해서 뭐 문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그 고객님의 성함을 좀 기억을 해서 그 고객님께서 어떤 상품을 주문하셨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은좀 관리해주게 되면 어찌 보면 단골 고객님을 확보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고객님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 고객관리라는 메뉴에서 고객님을 검색할 수도 있도록 검색어, 아이디 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로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매 건수, 금액에 따라서도 고객님을 검색할 수 있고 주문의 날짜, 나이대, SMS 수신 여부, 그리고 가입기념일과 이메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주문하셨던 고객님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으로 우리 고객님들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객님을 이렇게 성함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음, 김경은라는 이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검색을 했던, 가입을 했던 고객님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해당하는 고객님의 성함을 이렇게 눌러보시거나 아이디를 눌러보시면 고객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최근에 사셨고 또는 지금 문 상품을 중, 어 배송을 했거나 상품을 샀던 것들 요런 히스토리 내역까지 다볼 수가 있고요 고객님이 관심이 있는 상품들 장바구니 담은 상품들 이런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객님들의 취향들을 좀더 확인할 수 있고 고객님이 상세한 정보들도 좀 코멘트를 남겨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객관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단골 고객님을 확보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듯이 고객님들에 대한 내용들, CS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님의 고객관리 메뉴에서 여러분들의 고객님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객관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알찬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